익사로 추정되나 부검을 하지 않은 경우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3-14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범자 망인은 2012년 6월 23일 행방불명되었고 같은 해 7월 3일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의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의 상해 여부에 대한 입증의 정도 여부, 신청인은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익사 외의 다른 사유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사건 사고는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신청인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사고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고 부검을 거부하여 사망 원인을 알수 없게 된본 사건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검을 통하여 사망 원인을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리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또한 다른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전혀 알수 없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물 구경을 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난간을 넘어 추락하게 되었다고 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법원은 민사 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반드시 수익자가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경찰서 내사 요지 및 의견에 따르면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는 하나 사체 검안서상 물을 먹지 않은 상태 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상위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